모험가! 모험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크니? 반갑습니다 어. 거리를 둬야겠어 나 킬각 안 줄거야 나 거리를 둘거야 입학 가까이 안 간다 잠깐만 연예인 죽었는데? 저기 혹시 어? 너무 조용히 있는데? 연예인이 죽었는데 저두분 너무 조용히 있어 우리 아니야? 중립이거나? 귤님 잘가요 왜요? 시체는 분수 위 보물상자 여는 곳이고요 거의 분들 다시잖아요왜귤림인 거예요? 귤림 지나간 곳에 시체가 있었어요 음... 음... 귤님 혹시 변론 있나요? 변론? 아니요 <웃음> 자백했으니까 형이랑 감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최근에 본 변호사 영화에서 아, 그러던데 어, 자백하면 형이랑 감형이줘야는데요 <웃음> <웃음> 야 걷자. 하루님이라 이쿤이 의심. 마음을 울렸어. 이병 당량 있을 수 없습니다. 할 말이 있는데요. 네. 스쿤이 죽고 나서 그 어떤 두 분이 반응이 너무 없으셨거든요. 누구죠 그두 분이? 그게 오렌지님과 영권님이었어요. 아 근데 하루님이랑리덕스님도 반응 없었는데. <웃음> <웃음> 어 뭐야 귤레이 오리예요? 아니요. 뭐예요 송골배예요? 어 싸보 미션 네. 하는 거 같은데? 싸보 네. 미션 하네 백 퍼인데? 쿤님어 잠깐만 에 왜요? 이쿤님. 우리? 아니 거의요. 뭔데? 무언가? 세요 하루님이 칼집이래요. 아! 하루님이 칼집이래.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다고요? 이코니 뭐예요? 나 이코니 사랑하는 직업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직업이요? 조 조류관찰자? 네. 탐정? 네? 탐정? 네? 탐정? 아니 그거 말고. 내가 사랑하는 직업 조류관찰자 아, 탐정? 탐정 아니에요? 야. 둘 중에 하나. 아둘 중에 하나. 오케이. 그러면은. 희생의 재단, 화보 희생의, 희생의, 희생의 재단 희생의 재단? 희생의 재단? 오케이, 희생의 네, 재단이면은 네. 귤립이 있었나본데? <웃음> 어? 여 어, 귤립 있다 어, 이다 갔다 올 사람 한명 확인해볼까? 진짜지 <웃음> 진짜긴 하겠지만 확인해볼까요? 진짜지한 명을 <웃음> 믿기로 보내는 거지 하나, 한 명을 입고 <웃음> 출동! <웃음> <웃음> <웃음> 저요? 저 중요, 저 중요한 직업인데요? 동나 <웃음> 어, 진짜 중요한 직업인데? 어떤 중요한 돌, 돌 맞아도 안 죽는 직업 <웃음> 오케이, 가자 아, 그러면 별로 필요 없는데 필요 없다고요? 없는 인데아 내가 여기 지켜줄 <웃음> 수 있잖아 여기 서가지고 <웃음> 이코님 별로 필요 없는데 이코님 보내 헐아 미션이 다 저쪽에 있는데 어디 같이 가자 어딘데 미션 어는데저 어? 반대쪽이요 반대쪽 저쪽. 같이 가자 이쪽 아. 별리 아. 어디 어디 아. 어디 아. 이쪽 아. 같이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미션 꼭 해야 되나 어 나도 그러볼까 여기 미션이 뭐예요? 있는데 어? 그러고까 지금 안 보이는 사람 우리 같은데? 누구 안 보이지? 하루님 그... 하루님도 <웃음> 안 보이긴 하네 누구 계세요? 나? 야, 제가 어마어마한 걸 봤습니다. 오케이. 이거 희생인단 밑에 밑에가 세구가 있었어요. 세구가 기억자로 있었습니다. 기억자 <목소리> 네 명은 위쪽에 같이 있었으니까 없었던 파이널플림이랑 빌림 두분 아니에요? <목소리> 아니에요. 아니, 저희보다는 그 기억자인 두 분을 좀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왜파이널플옷입었을지 궁금한데. 과일도 못 드네요. 건티 해주시지 않을까요? 건티 해주지 않냐고요? 칼 가져와! 칼 <웃음> <잘> 가져와! 파인애플! 파인애플 썰어 먹자! 닦아 먹자, <웃음> 아, 오케이! 에 귤님, 거의 100% 같은데? 아, 근데 미션이 원래 이렇게 조금밖에 안 찼나? 미션 이렇게 많이 남아 보이지? 너, 미션을 왜 이렇게 많이 하셨수있군님 아, 그러게요, 나 미션. 맥시멈 하셨잖아요. 맥시멈이에요, 지금? 안나 지금 미션, 하셨어요, 미션 계속 해고 있는데, 계속 남아있는데? 어, 잠깐만, 귤님! 아, 이게요, 죽은 사람? 다시 넘어와서 그래요 아 죽은 사람 거 넘어와가지고 네네네 아 오케이 오케이 저 음. 귤님이 우리 잡으려고 넘보고 있는데 위쪽에서 <웃음> 어? 아, 어? <웃음> 아이고 귀엽! 어. <웃음> 귤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귤님! 잡았어 이 귤님! 직업을 알았어요 어? 뭐죠? 무언가요 <웃음> 어떻게 아셨지? 들켰다 스파이 스파라서... 라와서아 스파이구나 이과일가게 악당들 같으리라고 보내주고 트로피가 미션 가장 많이 깬 사람이에요? 어, 미션 많이 해서 트로피받은 뭐 좋아요? 기분이 좋죠 아.. 기분이 <웃음> 좋죠 <좋까?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웃음>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